A고 uh -huh. A 플러스 델타 X일 때 여기에서 여기가 A 플러스 델타 X 하나 더. A 플러스 응. 이따 니트니. 아,